생 반할 만큼씩 가끔 줘야 돼. 음. 엄마 드시고 개 째끔. 누구 앉아. 딱 앉아서 기다려. 할머니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. 엄마 드세요. 엄마 드시고 콩알 반할만큼 가금 떼서 줘야 돼. 두부 앉아, 앉아. 딱 기다려. 다 하루 듣고다 하루 줬고, 이게 웬 일이야? 할머니 고구마 못 먹어. 고구마 많이 먹으면 두부 살쪄요. 두부 앉아. 앉아 딱 기다려 할머니 주실 때까지 다 기다려 군고구마 너무 달지